Bye. 어서오십시오. 시각장애인이 시면 휴대폰. 최근 자동화 거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네, 명세표를 받으시겠습니까? 빨래 기다리면서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1월달에 읽으려고 산 책인데, 아직 다못 읽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고 있는 커피 머신이 네스프레소 거여가지고 네스프레소 공식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캡슐 150개에 9 1,100원이고 캡슐 보관하는 디스펜서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150개를 한꺼번에 살려니까 가격이 좀 나가네요. 10만원이라니 원래는 직구로 스벅캡슐 살려고 했거든요. 어, 고민을 좀더 해보고 결정을 해봐야겠습니다. 벅스 요금을 할인받아서 결제하다가 이번 달부터 요금이 올라서 해지했거든요급 환불 신청하고 해지해가지고 지금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스트리밍을 켜놨습니다. 노래 잔잔하고 책상 닦았어요. 괜찮아요. 아, 차은우 한 시간 버전은. 한시간 동안 막 직캠 나오는 그런 영상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차은우 한시간이라고 유튜브에 쳐봤는데 노래는 있는데 얼굴 나오는 건 없네요 그냥 직캠을 봐야겠습니다 그 알람을 맞춰야 묵은 묵은지입니다. 신내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 김치전은 빨갛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한입 먹어볼게요. 생초가 더 들어갔어야 했는데 조금 더 매콤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번에 만든 것보다 때깔도 좋고 맛도 훨씬 좋아요. 김치가 너무 신김치여서 설탕을 한 숟가락 넣었는데 딱 좋습니다. 새콤하면서 매콤한 그런 맛이에요. 로맨스는 별책부로. 이거 친구가 재밌다고 해가지고 이거 보려고 합니다. 관계도랑 캐릭터 설명을 봐야 되는 사람이어고 캐릭터 설명을 좀 봐야겠습니다. 거야. 책이 요만큼 남아있는데 음, 오늘 완독하려고요 여기까지 읽어가지고 여기부터 이어서 읽으면 됩니다. 원뷰 박뷰입니다. 아, 아야, 아파. 대박이. 대박아. 다고 대화에 패딩 입었어 <웃음> 추웠어? 절로 가. 아, 좀. 0원 주고 되게 저렴하게 대화할 때도 어떤 대화든 바뀔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스무 살 때부터 지금 7 년째 목표거든요 한 달에. 왜 투명한 유리컵이라고는 술잔밖에 없어가지고 <웃음> 호가든 글라스에다가 담았어요 오렌지 주스랑 오렌지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아 <shriek> 너무 너무 너무 거슬립니다. <웃음> 너무 신경 쓰여요. 문 두른 앞에서 만나기 로해 가지고 언니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춥네요. 오늘은 들고 왔지. 김이장비입니다. 김의 자랑이죠. 지금 김의 시민이다 이거지. <웃음> 어. 다행이다 문을 열어서. 나쁜 음. 음. 음. 네. 거 응. 그나잘 다른 거안 드실 거죠? 먹 없습니다. 크림 나올 때까지 먹고 갈까? 어. 네. 어, 네. 어, 네. 어 오렌시야 접시가. 아, 그릴 거이 연지원은 다 뭐? 여기 <웃음> 오고 싶지 않아 <웃음> 아깝다 굳지지 아빠가 쓰고 있습니다 <웃음> 아빠 아저씨가 부르거쓰셨더라고요 휴지 귀엽데 포 o r h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